아월요일 끝~~ 이렇게 좀더 이쁜가? 아, 저는 이제 잔업을 가요. 기쁜 마음으로. 9시까지. 지금 6시 반인데. 가서 쌈빡하게 기쁜 마음으로 공장을 도와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죠 네. 가라 어벤져스였다어벤져스 오, 늘 그래도, 긍정적이게 생각하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정밥다는지도 배웠고 소매 접는 법도 알았고 인인 <목소리> <목소리> 가됐니 여기서 이택 위치를 보면 어. 이거랑 기계 리랑 이게 있어요. 응? 그리고 어. 이게 있네. 트리텍 트리택. 이거는 우선 맞아어 이태빵? 이태빵이태빵아씨아이 말이잖아 조금 이상해지네? 행 여기 있네 아, 어, 행팩 여기 아, 있잖아 여기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여기 있다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망고를 가져갑니다. 두둥 따랑 망고 <웃음> <웃음> 이어 끝났습니다. 11시. 배로 안 고파서, 배로 안 고파서. 누르시고요. 네, G 코드 역시 2번줄 3번 플리스를 누르는 쉐입도 나옵니다. 마지막으로 A 코드. Oh uh -huh. 먹으러 요 오늘 나름 알 찼어 운동도 하고 기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치킨만 먹으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일요일이 길면 얼마나 좋을까? 일요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오늘 뭐 하셨어요? 엑셀 공부 네? 무슨 공부야? 엑셀 공부, F3 공부. <저> <하나 grateful> <친구니까>? <웃음> 역시, IT는. 취미가 자기관리네. IT는 정상인이 오지 않습니다. 왜 그런 거냐? 아, ouais 아 정... 이상한데요? <웃음> 아, 어... 아그음 이상해데이상하이상 아, 아 <웃음> 그냥 귀여운 문화 아니에요? 그 핵심같이. 이상한데이상 비정상, 비정상. 상의적 인재를헤어줘야지 1천 면접 볼때 뭐뭐 했었어? 언어 면접, 실무집 면접, 2번 네, 면접 3개밖에 안 왔는데? 진짜? 어딱두 아, 가지 질문이 너무 기억나 막. 뭐? 아이티 아니냐고 물어봤고 그만처럼 <웃음> <웃음> 아이티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어 내 새끼야 얘라고 했어? 어 그렇지! 면접인데 <웃음> 최소한 맥도날드은 인수 찾았어 속았어 속았어 아, 좀더 야, 솔직히 그, 다, 그 질문은 답정만 아니야? <웃음> 거기서 모른다고 하면 떨어질릴거 아니야? 여기 귀하고 목을 야, 할 필요 없어 <웃음> 나도 귀하이 않다 철저히 <웃음> 철저히. 엄마 뭐해? 어? <웃음> 어 설거지 <웃음> 하고 계세요 혹시? <웃음> <웃음> 어, 엄마들 뭐 같이 안 먹어 이렇게 알고. 맞아 화장실 가신 줄 알았는데 아, 물 소리가 <웃음> 오늘 뭐 준비하느라고 같이 못먹어 know. I d 2년 t know. I don't k n o 2년 don't k 음, <웃음> 이제... 아 o w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주말 n o w I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. 나 아, 이건 소소하지 않아. <웃음> 거대한 <대박인>. 거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거대하고 확실한 행복. 찌가지 음. <웃음> 이거는 아, 여기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충격스러워 진짜. 지금 K F C 에 지금 감당하고 있는나갈 <웃음> 때까지만 해도 버스에 음료수 같은 거 들고 <웃음> 가는 거. 나도 그 되게 충격이었는데어 <웃음>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버스 타는데 음료수 딱. 커피 마으딱 들어가는데 아 아직도 이래! 막 이러는 거는 <웃음> 뭐야 딱보니까쏘이거 그러니까 <웃음> 버리고 올게요! <웃음> 너씨 <웃음> 뭐, 엄청 어, 짜증내 거야 어, 저기 서잇들아 이렇게 도 깜짝 놀랐어 아이 고기 진짜 베개야 대박쓰 <웃음> 이 정도면은 그건 뭐야 고기 식당 이름 뭐지? 한국에 유명한 서울 식당? 아닌데? 뭐지 서울 식당? 네. 세마일 식당? 서울식당. 내 맘대로. 너도 뭐 기사식당 말하는 거 <웃음> 진짜, 그가 서울에 없는 식당 이런 거 있어. <웃음> 있을 거야. 자신을 옷 브랜드에 비유한다면. 어. 음너 뭐라고 했어? 나 입생로랑. 와. 아침부터 장난인데 말이야. 시간은 없는데 <웃음> 생각나는 게 없는 거야. 진출해. 내가 뭐. 아, 이렇게 얼굴 한번 보고 싶다. 아, <웃음> <웃음> 흑생로랑이인 <웃음> <웃음> <생일> <웃음> 줄 알고 불렀더니 어 저기 어디, 어디 전남 영광의 천이 <웃음> <성능이." 웃음> 약간 쌍방울 기활신청에 와고랑이 로랑이 로랑이 난 진짜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불안했어 <웃음> 네, 월요일이 어떻게 <웃음> <웃음> 일요일에 개코스트 끝나면 기분이 안 좋았어 아개컨서트 빰빰빰 이 나오면 오면 <웃음> <그냥 모르겠어요. 웃음> <이러면서> 방에 들어가 <웃음> 기분 안 좋았어 오? <웃음> 양전에아 <야, 이거> 맛집이다 맛집이야 근이가 맛집이야 아 이거 하시려고 살짝 하다 엄마, 역시 엄마? 와, 대박이야. 소름 돋는다. 소름 돋아주고 왔어? 이친 듯이. 야, 너왜그 그래? 아니. <웃음> 갑자기 오빠가 되게, 되게, 되게 오빠한테 감사해준다. <웃음> 내가 누렸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. <웃음> 진짜 맛있다. 안녕이막요 <목소리> <목소리>